안녕하세요. 저는 유관순이에요. 조선 후기의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다가 1910년 무력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저는 이렇게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3일운동을 했어요. 이곳에 잡혀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오늘 제가 이곳에 갇혔던 1919년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법의 가루가 여러분을 일본인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마법가루의 약효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저기 보이는 입구를 통해 시간의 장막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여행 장소는 바로 서대문 감옥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전국에 수많은 감옥을 세워 독립투쟁을 벌인 애국지사들을 가두고 고문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늘어나 가둘 곳이 모자라게 되자 원래 있던 감옥을 1908년에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으로 옮겨 더 크게 세웠어요. 당시 경성 감옥이라고 불렀는데 1912년에는 서대문 감옥으로 1923년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이건 우리가 둘러볼 감옥의 지도예요. 표시된 순서에 따라 저와 함께 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서대문 감옥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